자 문제 확인합니다. 담당자 교육 현황 워크시트에서 자 우리 가볼까요? 자 담당자 교육 현황 워크시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들이 있네요. 자 J 열에 자 J 열이 여기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자 J 열자이 범위가 되겠고요. a 드 d 함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a 드 d 함수를 입력해라. 담당자가 네 가지 교육을 모두 참석한 경우에 뭐를 표시해라? 네, true 값을 표시해라. 그 외의 경우에는 False 값을 표시하십시오. 자 문제 다시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자 현재 담당자 교육 현황 워크시트에서 이 J 열에 즉자 갤러리아 강서권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능력 교육도 의사소통 교육 서비스 교육 친절 교육 자이네가지 교육을 받고서 합계 점수를 얻었고 자 그러면 이네가지 교육을 다 이수 했으면 이수에 true 라고 출력하고요 자 이수하지 못했으면 false 라고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네가지 과목 중에 네가지 과목 중에 자, 여기 점수에 보시면 0점이 있구요, 21점, 24점, 0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0점은 과연 뭘까? 아, 0점이 바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육,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수엔, 권현지라는 사람의 이수에는 자 직무 능력과 친절 0. 즉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출력이 나 돼요?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네, false, 아, false가 출력되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처럼 앤드 함수를 입력하고 담당자가 4가지 교육을 모두 참석했을 때 t r u 라고 했다고 한 번이라도 결석을 했으면 참석하지 않았으면 False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앤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번에 자 논리 함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and 함수. 자, 논리 함수에는 if라는 함수, 뭐 and 함수, o 와 함수, 뭐 not,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and 함수. 의미가 뭐였나요? 자, 나열된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면 네, 뭐를 표시한다? true 값을 표시한다 그쵸? 자, 그런데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한다? 네, false 를 네, 표시한다 자 그래서 end 함수의 형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end 조건 1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래서 그 이상 계속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인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조건들이 모두 참이어야지만 결과값을 참으로 true 값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자 n 함수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n 함수를쓸 거예요. n 함수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엔드 함수 가로 열게 되면 밑에 인수가 등장합니다. 자, 로지컬 1, 로지컬 2, 로지컬 3. 자, 로지컬 2가 지금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의 조건이 뭐였어요? 자, 네 가지 교육이 있었고, 이 교육을 모두 참석했으면 false, true, 참석하지 않았으면 false. 자, 그렇다면 참석했다. 아, 모든 교육을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될까요? 앤드. 자, 이첫 번째가 2열 5행. 자, 권연제 직무 능력 성적입니다. 자, 그러면 0점은 뭐라고 했죠? 교육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0점이 아니면 1점부터 2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았으면 일단은 교육에 참석한 거 아닌가요? 0점만 아니면 되잖아. 그쵸 0점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0점이라는 점수를 부여를 받은 거고 참석은 했는데 뭐 태도가 안 좋았다 성적이 안 좋았다 참여율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1점부터 25점까지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5점이 만점이라면 정말 참석도 잘하고 태도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이 25점 다시 말해서 0점 만 아니면 돼자 그러면 자 0점이 아니다 어떻게 표기할까요 자 2열 우행이 2열 우행이 0점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열 우행이 0이 아니다 라고 표시가 되나요 자, 좀 여러분들 보이시 쉽게 자 여기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권현지의 2열 우행 직무 능력 성적이 0점이 아니면 출석을 했다 교육을 들었다 참석했다 맞죠 자 그러면 2열 우행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열 우행이 0점이 아니다 false에요 true에요 false 입니까 true 입니까 false죠 0 이잖아 자 다시한번 논리함수 조건보세요 이열우행이 0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열우행이 0이 아니면 end 함수기 때문에 true 값을, true 값을 표시하는 거고 0이면 뭐를 볼 a l s e 해라 false다 <웃음> 자 그러면 n 담수니까 자네 과목을 다 비교하면 됩니다. 자 f 열 우행도 0이 아니냐. 자 g 열 우행 0이 아니냐. 자 그리고 h 열 우행도 0이 아니냐. 자 모든 과목이 0이 아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모두 참이면 결과 값이 true 트루, true라는 거죠. 그게 n 담수였잖아. 자, 맞나요?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false가 나오네요. 왜 false 나와요? 직무 능력과 친절 점수가 지금 0점이잖아. 0점은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false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0점이 있습니다. 여기 결과가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앤 n d 자 김보미 학생의 직무 능력이 0점이 아니냐? 김보미의 의사소통 성적이 0점이 아니냐? 서비스 지열 육행이 0점이 아니냐? 그리고 a r 육행이 0점이 아니냐? 그리고 이네 가지 모두 조건에 만족하면 and 함수는 결과값이 참이다. 그러나 김보미 학생의 의사소통이 0점, 0점은 교육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fr6행은 F, 0이잖아 여기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 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자세가지 조건은 다 0이 아니지만 fr6행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되는 값은 바로 false가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 자동 자 채우기 옵션으로 밑에까지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모두 다 계산이 되죠. 자, 됐나요? 자, 간단하게 논리 함수, end를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보는 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